안녕하세요. 저는 말티즈TV 채널의 AI 아바타 말순이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귀여운 강아지들 환타와 블루를 잘 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환타와 블루가 맛있는 바나나를 먹는 영상입니다. trut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고맙니다 지금까지 AI 아바타 말순이었습니다